어, 이 전화량을 알아야 되는데 5초동안 1 0암표가흐렸잖아요 네. 그러면 5 곱하기 10하면 50. 전화량 50콜롬이고 그리고 1콜롬당 6.25 곱하기 10분의 18개의 전자가 흐르거든요. 거기다 가 50을 곱하면 50 곱하기 6.25 곱하기 10분의 18개의 전자가 통과해요. 어, 선생 다시 뭐라고요? 그래?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이걸 곱할 수가 있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게 1콜롬당 흐르는 전하의 양이에요. 네. 이 전자의 개수예요. 이게 1콜롬당 흐르는. 근데 네. 이게 지금 1콜롬이 아니라 50콜롬이잖아요. 네. 그래서 50을 곱해준 거예요. 아 그렇군요. 네. 이거 저 계산 못합니다. <웃음> 10에 18 하다가 찍을 것 같아요. 오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선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거죠? 네. 어,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그리고, 어떤 도전의 단면은 2초 동안 1콜롬의 전화량이 지나갔을 때 전류의 세기는 몇 암페어인가? 2초 동안 1콜롬에 지나간 거잖아요. 네. 그러면, 2분의 1. 네. 이분의